6700 다이아 요걸 한번 노려볼까요 문장과 홀은 지금 잘 뜨신 분들은 5강까지 막 뜨고 그러거든요 지금 제 지인도 기본으로 준거랑 다이아 조금 투자해가지고 그분도 무과금이에요 이걸 시에 5강을 맞춰가지고 나도 5강 노려봐야 되나 조금 고민됩니다 일단 공격력 두개로 4강까지는 한번 노려봅시다 오케이 4강 4강을 한번 노려볼게요 개당 240 다이아입니다. 어, 각각 10개씩 해서 4,800 다이아 정도 투자를 하면 되겠죠? 용가죽은 뭐지? 아, 방어력이구나. 아, 무조건 공격이죠? 아크메이지 무조건 공격. 이거 10개 구매할게요, 10개. 자첫 도전으로 1 0개 홀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착용한 것도 도전이 가능해? 어, 몰랐네. 자 안전광화 1강씩 자 한번에 2강 갑니다 2강 설마 다 터지지 않겠지? 설마 제발 절반만이라도 살아줘 제발 간다 2강 가자 오오 오, 이건 절반 이상 아 절반 이상은 예상왠데? 자 여기부터는 네 한개씩 갈게요 오, 절반 이상은 예상 못 했네. 이건 4강 갈수 있겠는데? Nope. 네, 바로 터지고. 다음. 가자. 3강 붙어라. 아, 오케이. 3강 성공. 다음. 자, 3강. 아. 두개두개 터졌구요. 넓게 개에서 4강 맞추기. 과연 가능할지. 아, 오케이. 3강 두개 성공. 다음. 오케이. 좋아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상강 오잘 붙는데? 자한번더아 터졌네. 이 삼세판이야? 뭐세번 성공하면 하나 터지고 세번 실패하면 하나 성공하고 이런 느낌인데? 오케이 삼성 오 상강 잘 가네요. 다음 착용하는 거 지금 착용 중인 거 가보겠습니다. 과연 출석부는 아 역시 출석부로 준거는 바로 터져버리네요 일단은 하나 지금, 지금 끼고 있어야 되니까 공격력 떨어지면 사냥 느려지죠 와네개 남았네요 네개 중에서 과연 4강은 몇개가 성공할지 하나라도 성공하면 다행이죠 목표는 4강이었는데 네, 하나라도 성공하면 진짜 다행이죠 하나 터졌구요 다음 제발 가자 4강 가자 아 벌써 3개 남았어요 이것도 3번 만에 하자 둘 마지막 셋 오케이! 사강 성공 사강 성공 가자 가자 가자 한번더 가자 사강한번더 가자 제발 운양 한번두번자세 번째 빛날 때 가자 사강아이 눈치 없는 녀석 이걸 로사강을못가자아씨자 마지막 한개 자, 얘는 눈치가 있을지. 자, 한 개. 두 번. 자, 마지막 문양. 세 번. 레츠고 사강!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얘는 눈치 있네. 자, 이어서, 이거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어서 오강 갑니다. 자, 문양 한 번. 자, 문양 두 번. 마지막 세 번. 가자! 오강 가자! 아. 아 근데 10개의 기대값 정확하네요 아, 10개 넣어서 기대값 정확히 4강 한개 떴습니다 <웃음> 진짜 이거 웃기네 <웃음> 어 일단 목표했던 4강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은 문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나중에 한또 한달 다이아 모아서 문장 호른에 또 도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다음은 문장 호른은 성공했고요 문장은 나 누구 사야되지? 어, 얘도 공격력인데? 아 얘는 근접 데미지 입퍼 근접 명중부터는 이건 사면 안되고 애시르 얘는 원거리 아 그러면 바니르 바니르네요 아크메지는 바니르로 가야겠네요 아 이게 5강까지 가야지 마법 데미지가 붙는데 음... 잘 가게 될지 자 10개 갑니다 자 여기도 동시에 2강 제발 문양... 아니 제발 호른처럼 호른처럼 호른처럼 제발 절반 이상 풀번이상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오.. 아까랑 비슷하게 터진것 같은데 딱세개가 터졌네요 자 상강도전 갑니다 상강도전 오케이 오.. 첫봤다 아주 기분좋게 상강 붙었고요 다음 두번째 오.. 연속으로 성공 그럼 이게 지금 3세판에 뭔가 터지니까 얘가 시, 실패하나? 오케이 연속으로 붙었네요 오? 뭐야, 연속으로? 랩, 4번이나? 어, 문양은? 어, 지금 느낌 좋아요. 오, 이게 뭐야? 헤이, 뭐야, 각이다. 이게 하나도 안 터져? 아이고, 아, 이거 누르거 늦었다. 타입이 어? 늦었는데 성공했네? 이게, 이게 보서들이야 진짜. 자, 지금 착용하는 겁니다. 착용하는 거. 가자. 너도 붙어라. 아, 착용하는 게. 이렇게 운이 안 좋단 말이야. 지금 데미지 빠졌으니까. 한 개는 끼우고요. 자, 4강 갑니다. 와, 근데 일단은 구매한 것 중에서 3강까지 한 개도 안 터졌어요. 아까 2강 갈때 터진 거 말고는. 자, 여기도. 아, 여기서 이렇게 터진단 말이야. 제발. 기대값 4강. 갑시다, 제발. 4강. 한번두번 번. 마지막. 세번 가자. 4강 붙어라. 이게 3강을 다 성공했더니 4강을 다 터지네 제발 제발 아 오케이 아 4강 한개 떴어 어우 다행이다 하나 떴어 하나 떴어 이게 문장 세 번을 갈 필요가 없을 것같아에갈것 같네요 바로 터져버리네 <웃음> 이거 진짜 <웃음> 아 이거 뭐야 V4때랑 똑같나? 말하면 터지나? 입 다물고 가겠습니다 <웃음> 입만 열면 그냥 터져버리네. 아, 씨. 어, <웃음> 이거 과학이었다. 내가 입 열면 터지는 거였어. <웃음> 마지막 한 개. 요것도 붙으변은 앞으로 강할 때는 입 다물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아니네. 아씨 아니었네. 자 5강 5강 갈게요 아 이거 5강 한번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아자 지금 장착을 터뜨렸기 때문에 요게 마지막이에요 아 이거 제발 5강 5강 나도 제발 아이 뭐야 딱 기대값 10, 10개의 4강이네 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지 어떻게 이렇게 딱 정확하게 10개의 사강부터아 신기한데 이거 전투력 100정도밖에 안오는것 같은데 아, 여기다 또 세공을 붙여야 또 뭔가 오르겠죠 아 제발 세공 가자 여기라도 잘떠라 제발 아물약회복률에 공격력 1 괜찮은데 어 공격력 괜찮은데 물약회복률까지좀 능력치가 낮긴 한데 무과금이 굳이 세공에 계속 이렇게 돈들이 필요 없죠 어 바로 넘어갑니다 다음 문양 자 세공 가자 어? 이속 3퍼? 원거리기 때문에 이속 3퍼 아좀 등급이 높은건데 아 하필 지금 <웃음> 원거리인 나한테 이거 이속 3퍼가 떠봤자 큰 의미가 없는데 한번 더 돌릴게요 아 방어력이래 최대 HP 38 어, 38이면 거의 맥시멈 수치네 맥시멈이 40이니까 높게 떴네요 옵션이 자 일단은 나중에 또 모아서 우강을 도전해봐야 되니까 굳이 세공에 더 투자를 안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이걸로 또100 정도 올랐고요. 오, 괜찮네, 오늘. 모은 거 투자했는데, 원하는 대로 사사가 떠서 괜찮게 투자된 것 같습니다. 어, 남은 다이아는 1950 다이아. 자, 또 이제 다이아를 모아야 할것 같습니다. 다이아를 또 모아서, 나머지 장갑, 신발. 얘들 6강 다 도전을 해보고, 무기도 7강까지 도전하는 그런 존버의 시간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어..기대값 딱 10개의 4강 뜨는거 어..뭔가 확실하게 고정수치 같아요 자, 요렇게 한번 도전을 해봤구요 또 부캐랑 여러가지 돌리면서 또 다이아 모은 뒤에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만 열면 그냥 터져버리네 입만 벌리면.